복습 짧게 한번 할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 것이 NH3 할까? 질소는 하나 원자량이 14하고 n 는 하나 원자량이 1이었잖아. 그치? 그럼 14짜리 하나하고 1짜리 3개니까 얘는 분자량이 얼마야? 어, 17 나왔다고. 근데 뭐 얘가 분자량이 17이라고 해서 17g이 아닌 거거든. 그러면 이 녀석이 17g이 되려면 한개 있어야 돼? 아니면 1 몰개 있어야 돼? 그렇지 드디어 몰이란 워딩이 붙는 거야 몰 붙었을 때 우리는 분자량에 그램 붙일 수가 있는 거거든 따라서 애가 1몰이면 몇 g? 그렇지 1 곱하기 17g인 거지 뭐 2몰이면 몇 g? 2 곱하기 17g인 거고 그런데 애는 단위가 몰이고 실제 개수는 아니잖아 그럼 내가 이걸 개로 바꾸게 되면 1몰은 몇 개? Na 개라고 했죠 따라서 1몰은 1 곱하기 Na 개 이몰은2 곱하기 n이게, 그렇지? 얘들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 엄청나게 위대한 걸한 거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인 애들을 내가 셀수 있게 됐어 그런데 세는 방법이 하나씩 세는 게 아니었잖아 뭐만 알면 셀수 있지? 질량, 저울만 있으면 따라서 내가 현재 아모 암모니아가 있어,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암모니아가 17g 있대 저울 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17g 있대 그러면 몇 몰이지? 1몰인 거야. 그럼 개수로 바꾸면 몇 개? 1 곱하기 NA에. NA는 숫자 나와 있잖아. 6 곱하기 10에 23승 개라고. 그치? 나는 이제 저울만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의 분자의 개수나 또는 그 화학식을 알면 음, 애가 1몰이야. 질소 1몰 수소 3몰이잖아. 원자수까지 이제 셀수 있게 된 거야.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기체야. 기체는 질량 측정하기가 쉬워? 일단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지 따라서 기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으로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기체는 다른 방법을 쓰거든 이들 이 얘기 들어봤어? 말이 쓰던 용어잖아 압이 뭐야? 압력이지 기름뭐 줄임말이겠어? 기체의 압력 따라서 기체의 운동이나 상태는 다른 방식으로 많이 측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레셔, 압력, 프레셔. 그리고 템퍼러처, 뭐겠어요, 이거? 온도. 그리고 볼륨, 뭐야, 이거? 부피. 야, 압력 어떻게 측정해요, 쌤? 저기 동네 가가지고, 뭐, 청계천 이런 데 가면은, 그걸 공급, 공급하는데 되게 많거든? 거기에서 압력 게이지 한사 5만원 주만 한 4, 5만 하나 사. 그래서 압력 게이지 사와가지고, 딱 꽂아! 그러면 걔가 숫자로 딱 알려줄 거야, 몇압이라고 읽기만 하면 되거든. 온도! 온도계 하나 사와. 그래서 딱 꽂아. 그럼 온도도 나오잖아. 그렇지? 부피. 에유, 기체의 부피라는 건 기체가 들어가 있는 용기의 크기라며. 그릇의 크기라며. 거기에 물 부어. 그리고 물의 부피만 측정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걸 가지고 기체의 거동, 움직임이나 운동이나 심지어 기체의 양까지 알수 있게 된 거거든. 그게 바로 아부가두라는 사람이 한 거야. 즉 뭐냐 하면 어, 요 박스 하나의 부피를 쌤이 V 리터라고 할게. 박스 하나니까 1V 리터라고 하지 뭐. 오케이? 1V 리터. 그런데 수소 기체인 보니까 수소 기체 1V 리터에 몇 덩어리 있지? 어 분자 수가 네 덩어리. 4몰이라고 할까? 아, 이거 4몰. 그런데 기체의 종류를 바꿨어. 산소 기체로. 똑같이 부이리터거든 몇 덩어리? 네, 덩어리 네 덩어리 있는 거야 3월 부이리터에 또 기체의 종류를 바꿨어 c o 2로몇 덩어리 있어 네 덩어리, 네 덩어리 3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현재 부이리터 같은 부피에는 기체가 전부다3월로 같은 개수만큼 있다는 거야 이게 아보가도로 법칙이야 난 조건이 하나가 있지 바로 뭐냐 기체여야만 되고 가스 기체여야만 되고 다음에 온도는 같아야 되고 압력도 같아야 돼이 뜻이 뭐냐면 에나 에나 에나 온도가 같아야 되고 에나 에나 에나 압력도 같아야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압력과 온도가 같은 기체끼리는 종류하는 상관없이 부피가 v 리터야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도 똑같은 거야 내가 이두개 붙여봤어 부피 몇 부위니? 2 부위지. 2 부위 리터.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덩어리, 여기 네 덩어리, 전체 몇 몰? 그렇지. 2 곱하기 3 몰인 거지. 내가 이번에 3개 붙여봤어. 몇 부위니? 그렇지. 3 부위 리터지. 3 부위 리터. 그치? 그랬더니 4개, 4개, 4개 해서 전체 몇 덩어리? 열두 덩어리 따라서 3 곱하기 4 몰인 거지. 따라서 기체의 부피비가 1대2대 3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개수도 몇대몇대면 몇?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조건이 있잖아. 액체에 대한 돼. 안 된다니까. 기체여야만 해. 다음에 온도와 압력이 죄다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부피비가 분자수비라고. 몰비라고, 뭘, 뭘 몰비. 뭘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야, 애 기체야. 애는 액체야. 둘다 1리터, 1리터야. 그런데 애는 기체고 애는 액체잖아? 부피가 같다고 분자 수가 1대1 안 된다고. 둘다 기체만 할수 있다고, 기체만. 다음에 세컨드. 죄다 기체야. 그런데 부피가 1리터, 1리터, 1리터야. 허, 부피비가 1대 1대1이지? 1대 죄다 기체지? 그러면 분자수도 1대1대1인 줄 알았는데 N은 1기압, N은 2기압, N은 3기압. 기압이 서로 달라. 그때는 또못 써먹는 거예요. 죄다 압력도 같아야 되고 죄다 기체여야 되고 죄다 온도도 같아야지만 이걸 써먹을 수 있다고. 따라서 우리 기체의 경우 여기다 쓸까요? 이걸 기체여야만 합니다. 온도와 압력은 이 기체들끼리 같아야 됩니다 말로 예, 저기나 저기 앉으시면 되고 좀 풀었으면 온도와 압력이 같은 기체끼리는 부피비와 부피비가 바로 뭐? 몰비다 기체 분자수비다 그거 하나 파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근데 미리 한번 공부를 좀한 친구는 음 이거 들어본 적 있을 텐데 22.4L 들어본 사람 예. 그래서 아보가드로가뭘 찾아냈냐면 하 온도는 죄다 영도씨 죄다 영도씨 압력은 죄다 1기압 이걸 이제 옛날에는 스탠다드 템퍼러처 앤 프레셔에서 STP 표준상태라고 했거든 요즘에는 그 워딩 잘안 써요 나를슬 쓰더라고 종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기체는 영도씨 1기압일 때 기체 1몰의 부피는 22.4L다. 이것 봐. 이걸 찾아냈어요. 이걸 아보가드로 수가 아보가드로가 찾아낸 거야. 종류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예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이 숫자였거든. 어이. 0도씨 1기압에서 22.4L가 1몰이지. 그러면 11.2L는 오몇 어, 배니? 그럼 몇몰 있는 거겠어? 어 0.5, 1 2몰 있는 거야. Okay? 오케이? 몇 배니? 이것도 반한 거잖아 몇 배니? 요거? 이거 2분의 1배지? 이거 2분의 1배 이걸로 따지면 몇 배야? 4분의 1배 그럼 몰 수도 몇 배? 4분의 1배에서 4분의 1몰인 거야 그런데 요즘 문제는 0도씨 일기압잘안 줘요 봐요 0도씨 1기압일 때 1몰은 22.4리터지 그럼 2기압이면 1몰이 22.4리터일까? 아니야. 2기압이면 요 값이 바뀌어. 11.2리터로. 이 숫자가 아니라고. 만약에 1기압인데 온도가 30도씨야. 그러면 여전히 1몰이 22.4리터일까? 아니야. 이때는 대략 24.4리터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 숫자는 암기하는 게 아니야. 문제마다 다추어진다고 단혹 okay? 좀 올드한 경우에는 0도씨 1기암은 외우라고 해 아유 풀다 보면 자동적으로 외우지게 돼 있어 중요한 건 현재 이 문제에서 기체 1모를 25리터라고 했냐 30리터라고 했냐 아니면 문자로 V리터라고 했냐 그게 중요한 거야 따라서 22.4는 외우지 않도록 우린 이렇게 하겠습니다 몇 몰이죠? 그러면 현재 온도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V리터라고 하죠 뭐. 됐잖아요. 현재 이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얼마로 잡은 거지? V로 잡은 겁니다. V요. 어떻게? 몰과 화학식량 모든 개념이 끝났어. 첫 번째 상대질량의 개념했죠? 원자의 상대질량 줄여서 뭐라고? 원자량, 분자의 상대질량 분자량. 그 계산 기초였어다 했잖아 우리가 그렇지? 그러면서 두 번째 몰과 아보가도로스 개념 우리가 잡았잖아. 왜 아보가도로스를 쓰는지 왜뭘 쓰는지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난 저울만 있으면 몇 개인지 뽑아낼 수 있어. 근데 기체는 질량 측정하기가 쉽다고 어렵다고? 어려워.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지? 부피만 측정하면 몇 개인지 뽑아낼 수 있어. 해볼까? 몇 배? 두배 됐지? 몰수도 몇 배? 따라서 2몰 있는 거야. 그럼 질량도 몇 배? 따라서 34g 있는 거야. 개수도 몇 배? 따라서 아보가도로 수의 2배 개만큼 있는 거야. 됐죠? 이런 비례관계만 쓸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어떤 책이든 나와 있는 식 하나 소개시켜줄까? 니들이 그냥 혼자 쭉 공부하다 보면 일단 외워야 되겠구나 하고 외우는 식. 안 외워도 돼. 첫 번째, W그램이래. 몇 배? 그래. 17분의 W배잖아. 그러면, 몰수도, 몰수는 보통 N이라고 써요. N이라고. Number of molecule 해가지고, 줄임말로. 그러면, 몰수도 몇 배? 17분의 W배 하면 되잖아. 17분의 W. 위에 있는 W가 뭐죠? 질량 밑에 17이 뭐예요? 분자량. 그래서 식뭐 배워요? 몰수는 분자량물의 질량이다 외우는 거 아니라고 이런 비례관계에서 그냥 파생돼 나무 하나의 식이라고 단지 두 번째 NA가 아니고 N이야? 몇 배? 네, 네. NA분의 N배지 그럼 몰수도 몇 배? 네, 네. 그래 NA분의 N배지 따라서 몇 몰이야? NA분의 N몰인 거지 따라서 몰수는 NA분의 N 밑에 N이 뭐야? 개수 밑에 NA가 뭐야? 따라서 몰수는 아보가드로 수분의 개수. 왜이 식이 나오는지 이해 되잖아. 그렇지? 부피 할까? V 프라임 리터야. 몇배 됐어? V분의 v 분의 V 프라임. 그럼 몰수도 몇 배? V분의 v 분의 V 프라임. 따라서 V 분의 V 프라임 몰인 거지. 이 V 프라임이 뭐야? 기체의 부피. 밑에 V는 뭐지? 기체 일 몰의 부피. 따라서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또는 아보가드로 수분의 개수 또는 기체 1몰의 부피분의 기체의 부피. 이런 거 쓰는 것도 아니고 외우는 것도 아니야. 우린 식 완전 철저 배제할 거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 해오면서 문제를 풀어온 거거든. 됐니? 그럼 개념 끝났지. 이게 바로 그 식이고 이게 바로 그 개념인 거야. 비례관계만 할수 있으면 돼. 아보가드로의 법칙도.